안녕하세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연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장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털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사업장 업무가 처음이시거나 포털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실텐데요 저 연대리와 함께 공부한다면 쉽고 재미있게 4대보험 포털신고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어떤 곳인지 사대 사회보험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센터는 국민의 사회보험 민원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에서 시작하여 2002년에 센터를 개소하고 이듬해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다섯 개 사회보험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호털사이트한 곳에만 신고하면 해당 정보를 모든 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증명서를 한 장으로 통합 발급하는 등 민원 설식을 간소화하고 사회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협업 과제를 추진하는 등 정보 연계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대 사회보험이 어떤 제도이길래 이렇게 통합관리가 필요할까요? 4대 보험이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6.86%가 부과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를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 등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합산 고지됩니다. 지금까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역할과 4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4대 보험 신고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호텔 사이트가 있다니 든든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민원 신고서 접수와 호텔 사이트의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신고를 처음 맡은 사업장 담당자분들이 저 연대리에게 자주 하시는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살펴볼게요 1.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통합된 것일까요? 간혹 4대 사회보험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와요 또는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해 보니까 한 장으로 발급되던데 통합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통합되지 않았고 각 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해도 될까요? 건강보험에 접수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했을 때 처리가 되는지입니다. 이 답은 조금 후에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서식의 명칭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나요? 보험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라 사용하는 고유명칭으로 4대 사회보험 각 공단은 법령이 정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장에서 신고서 접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고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고서입니다. 접수받은 신고서는 국민연금공단의 MPIS 연금업부 시스템에 등록 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신고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서입니다. 피부향자 정보를 기재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를 하면 접수받은 신고서는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인 건강보험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과 관련된 신고서로 고용산재보험보험료 신고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를 하면 노동보험시스템이라는 업무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신고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시를 들어 민원신고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 한 분이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까진 알겠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으로 각각 접수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과거에는 보험별 서식을 각각 작성해서 각 공단으로 개별 접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하는 직원의 자격상실 신고를 국민연금공단 창구 직원에게 접수하면 이 직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NPIS 연금업무 시스템이라는 전산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과 고용,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연금 직원이 건강보험 업무 시스템과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에 접속해서 처리를 했냐고요? 아니요. 각 공단 직원은 다른 공단의 시스템이어서 접근 권한이 없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각 공단별로 접수를 했었습니다. 정말 번거롭고 불편했겠죠?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사업장에서 한 번의 신고만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4대 보험 정보연계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4대 보험에 대한 상실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어느 한 곳으로 접수를 하더라도 참고 직원이 4대 보험 정보 연계 시스템에 접속해서 일괄적으로 등록 후 처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편리해졌죠? 이렇게 4대 보험 정보 연계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각 기관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가 되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고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입니다.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장 담당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베스트 질문 3가지 중 건강보험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공동 업무인 가입자 취득 신고와 함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에 실시간 연계해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이 각 공단의 지사 직원형 사대보험 정보연계 시스템인데요. 어떤 공단으로 취득 상실신고서 등을 접수해도 이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으로 연계됩니다. 정말 편하고 놀라운 시스템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대보험에 대한 공통 업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보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각 공단 전산으로 실시간 정보 전송이 되고, 담당자가 처리 결과 등록을 하게 되면 다시 정보 연계 시스템으로 처리 결과가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결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 접수를 했지만 처리 결과에 대한 조회는 각 기관 어디서나 조회를 할수 있고, 이러한 신고서 접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시든 근로복지공단 또는 포 o 슈 i n s u r e o r k r 이라는사대보험정보연계센터 포털사이트에서 접수를 하시든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민원신고서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쉬우셨을까요? 이제부터는 실무에 활용하시도록 4대보험 포털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 공부해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업장 담당자가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했을 때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서 작성 후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전산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사업장에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고서 작성 후 저장을 누르면 인원 접수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저장된 신고서의 삭제는 하실 수는 없고, 접수 취소나 추가 입력을 위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이 모두 완료된 후 저장을 누른 후 전송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만 연계 서버를 거쳐 각 기관 전산으로 실시간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송 완료 후에는 전송 취소를 하실 수 없고 추가 입력이나 수정도 하실 수 없습니다. 전송 완료 후의 수정이나 취소는 각 기관으로 요청하셔야 하니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해요. 각 기관에서 업무 처리를 완료하게 되면 신고서의 처리 결과를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장 담당자들이 저에게 많이 문의주시는 전산 오류에 대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포털사이트도 역시 인터넷 사이트이다 보니 사이트 접속 후 정상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 관련 또는 자료 입력이나 프린터 출력과 관련해서 전산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인터넷 환경 설정을 통해서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검색 기록 삭제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를 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회원의 종류와 이용 권한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대보험정보연계센터 포털사이트의 회원은 사업장 회원과 개인 비회원으로 나눠집니다. 사업장 회원의 경우 사업장 업무처리 용도로 이용 가능하며 개인사업장 또는 법인사업장에서 반드시 회원가입 후 이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하지 않고 본인의 공동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사업장 회원가입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하며 공동인증서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등록 가능한 인증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인증서의한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 둘중 하나를 등록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회원의 로그인은 아이디 로그인과 공동 인증서 로그인으로 나눠지는데요. 아이디 로그인으로는 인증서 재등록을 하시거나 사업 전 회원 정보 변경 또는 묻고 답하기 친절 불친절에 대한 내용만 이용하실 수 있고 공통 신고 업무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는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신고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작성하는 성립 신고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성립 신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회원 가입할 때 만들었던 사업장 아이디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립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장 관리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관리 번호를 통해서 추가적인 신고나 증명서 발급 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한 성립 신고를 하게 되면 한 개의 관리 번호가 부여돼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신고에 따라 관리번호가 두개 이상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한 여러 아이디별로 관리번호를 연결해서 동일한 인증서 등록 후 아이디별로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 회원가입한 하나의 아이디만으로도 관리번호를 변경해가면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체계는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와 구분코드 1자리로 부여가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준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마찬가지로 11자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구분 코드는 발번 주체에 따라 0에서 7번까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채용된 시점 그리고 법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 시작일로부터 4대 보험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작성 시 유의사항을 먼저 보시게 되면 별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입력하셔야지만 신고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원하시는 신고서를 선택하세요 라는 문구가 보이시죠? 신고할 보험을 각각 선택해 주셔야 하고 필수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선택 사항인데요. 자동이체를 신청하게 되면 입력해 두신 계좌에서 자동 출금 처리가 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고지서로 발송이 됩니다. 실제 신고서를 접하게 되면 몇명 직원을 신고할지에 대해 작성도 해주셔야 합니다. 작성이 모두 끝난 후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라는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립 신고서만은 신고를 하실 수 없고 자격취득 신고서도 같이 작성을 해야지만 신고서 전송이 가능하니 이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취득 신고에서 신고할 대상자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유의하실 점은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입자 1번부터 가입자 20번까지 한 번에 작성이 가능하니 중간에 저장 버튼을 누르지 말고 연속해서 작성하셔야 하며 직원 전체의 작성이 다 끝난 경우 저장을 누른 후 전송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입력한 후 국민연금부터 체크를 하며 필수사항에 대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취득부호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게 되고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격취득일은 직원의 입사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득월 납부여부는 입사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연 납부 대상으로 해당으로만 선택이 되고 2일부터는 입사월부터 납부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세금 제하기 전 금액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작성이 끝난 후, 건강보험의 네모 박스를 체크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 작성하실 때에는 직종에 대한 선택을 어려워 하시는데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고 그 직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항목이 없으면 비슷한 항목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전체보기를 클릭하시면 총 136가지의 직종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 급여가 40시간 기준 182만 2,480원 이상 219만 원 이하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신청 대상이 되는 직원이 있으면 예를 선택하시고 산재보험도 작성을 끝낸 후 저장을 누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상세 내용 입력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상세 내용에 대한 필수 입력 항목을 모두 작성하신 후 저장 을 누른 후 전송 버튼까지 클릭하셔야만 신고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전송한 신고서는 민원 신고 메뉴의 민원 처리 현황 조회로 들어가보면 신고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처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처리 오류 또는 일부 오류 글씨를 클릭해보면 담당자가 기재해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처리 오류 오른쪽에서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시거나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해보시면 관할지사 담당자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이트 상단 메뉴 중 증명서 발급에 보시면 증명서 가입내역 확인신청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지금과 같은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호털사이트에서는 현재 시점에 대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내역에 대한 증명서와 보험료 완납 증명서 납부 내역 등에 대해서는 발급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호털사이트를 통해 사업장에서 발급하실 수 있는 증명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 전체 가입 내역이 나와 있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용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업장 가입 내역 확인서입니다. 이 증명서들은 출력 버튼을 누른 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현재 시점에 가입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지만, 과거 시점으로 가입 내역이 필요한 경우 각 공단별 발급을 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대보험과 정보연계센터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포털 사이트 이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Q&A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1. 1인 개인사업자는 사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채용 후 사업장 성립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은 되지 않지만 지역 가입자로 신고하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2. 증명원 선택 출력이 가능한가요? 사업장으로 로그인 후 발급하는 가입자 명분은 직원 전체에 대해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발급은 되지 않고 개인별 발급은 개인 비회원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주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작성하실 때 입력하는 항목인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일주일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정액급여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요. 우리 사대 보험 포털 사이트에서는 사대 보험의 신고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해 통합정보 코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사대 사회보험 소개 메뉴에서는 사대 보험에 대한 가입 대상과 내역 변경 등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뉴들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포털사이트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치셨는데요. 여기까지 쉬지 않고 저와 따라오신 모든 담당자분들 모두들 칭찬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했으니 앞으로는 포털사이트 이용을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겠죠?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포털 서비스 대표전화 063-711-7800으로 연락주세요. 저 연대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